입만 열면 사람 널 뻗치게 하고 나만 보면 심이고 뭡니까 그죠 비밀스러운 사이입니다. 뭐 그래서 안 하겠다고? 아니. 내 앞에서 그만 깔짝대고 이제 좀 그만 나타나세요. 예? 네 인상에 약 말고 다른 치료제를 찾는 중이라 내가 또 이렇게 억울하게 물러설 수는 없지. 지수호 씨는 언제 오세요? 약간의 같이 나갈래요? 뭘! 어, 샤워할래? 어.